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가장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음, 내가 찌그러져 있을 때는 그렇게 나조차고 쫓아오던 친구들, 아는 지인들, 어, 다 도망가. 돈빌려달래까봐 근데 내가 잘 나갈 땐 어떻게 해요? 어, 하여잘 보이려고 길을 쓰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못 모를 때몸 모를 때 진짜로 못 모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 자본주의에 약간 염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음, 물질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재미로만 볼수 있는 거예요. 음, 만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컷과속 여기서는요 썸일 경우에 연애일 경우 동거 아니면 부부 그리고 재회일 경우에 여러가지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나하고 친하다고 볼수 있는 어디 한번 보아보아요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걷가속 음. 썸이나 연애일 경우 음, 여기가 썸이나 연애예요. 음. 여기가 썸이가연이고 여기가 동거나 부부. 음, 동거나 부부. 아, 진짜 좀 재밌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 음, 동거나 부부. 여기가 어, 제외예요 같이 봅시다. 재회가 참좀 마음에 걸리네. <웃음> 왜요? 한다면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가 될것 같은데. 음, 만약에 재회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로또에는 맞아야 될것 같아. <웃음> 어디 간격 다 맞나요? 어 잠깐 어디 이거 조금 간격을 맞출까? 어, 간격을 맞춰서 한번 봅시다. 재밌지 않나요? 어, 재미로 뭐라는 거지. 너무 심각하잖아. 맨날 맨날. 근데 또 이거 딱 보조카드 뽑고 설명 들어가는데 딱그 사람 성향이 나오면 어떡하지? 음,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래. 어, 뭐가 그러냐. 아이고 거꾸로. 일단은요. 별로 어, 크게 내색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띨? 뜻이 막 좋아. 연애는 좀 뜰수록 기뻐하겠지 그렇지만 그 썸일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음, 썸일 경우에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썸이나 연애 때는 여러분들이 와 블링블링해 보여 블링블링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음, 갑자기 막 결심했어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또 너무 이뻐 보이고 연애는 그럴 수 있다. 저 뜨거우니까 당연히 이뻐 보이는 건 당연하죠? 음. 그렇지만 썸일 때에는 와, 넘사벽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썸일 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쪼그라져 보이고 어 만약에 어 썸이든 연애든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적어 좋아하는 하겠지만 어 살짝 한 박자 쉴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너무 속 보이잖아. 어, 속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감출 수 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음 내가 많이 너무 뜰 듯이 기뻐하면 속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뜰 듯이 기뻐하면은 여러분한테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어 조금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가 조금 대접해 주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음, 갑자기 그차럼 너무 뛸듯이 기쁘니까 어머 나 이거 뭐하지? 어나 어, 자기야 나 뭐할까? 어나 여행도 가야 되고 어 그래 내가 자기 음 저기 막 그러세요, 한번 시켜줄게. 이러는 거야. 그 속으로 어떻게 됐어? 너는 로또를 맞았는데 나는 꼴랑. 그런 거지. 좀 서운해 하겠다 싶어요. 어, 서운해 하고, 네가잘 됐다고, 어, 나를 갖다가, 어, 저기, 그, 잘됐다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계속 대접해주기를 바랄 것같 음.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 주변의 친구들한테 어떡하나 그거 갖다가 막 살펴보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가면요. 조통관계도 망가질 수 있어. 음. 왜냐하면 은 너도 꽁돈이 생겼으니까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다가 응, 음, 내가 괜히 너를 갖다가 좋다라고 하면은 괜히 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봐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데 또 대놓고 지켜보면 또 자기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해요. 암튼,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 자기 속마음을 들키기 싫 괜히, 어, 소, 어, 세속, 어, 세속적으로 보일까봐 자기를 갖다가, 음, 조금,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을 갖다 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써밀 경우에는 결정을 하지. 너하고 난 사귀어야겠어라는 거. 아, 진지하게 제대로 한번 사귀어봐야겠어. 근데 연애일 경우에는 어, 연애일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은 어, 경계를 하지 않겠나.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여러분한테 음, 조금 어느 그 가이 그 뭐죠? 저걸 칠것 같아요. 어, 바리케이트. 다가오지 못하게 그좀 쳐야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떠한 음, 여러분들의 뭐 도움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그 뭐지 바가지 아니면 이, 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당할까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래 결심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부터 너를 갖다가 내가 어 그렇게 그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놈들을 갖. 다가 어떻게 처단을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썸이나 연애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동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어떡하냐라면 동거나 부부일 때에는요. 여러분들의 막강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막강한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데 참그참 그참 그렇다. 동거나 적일 때는요. 연애하고는 좀 틀려. 연애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게겠는데요. 동거나 부분, 그, 고 단계를 뛰어넘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음,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요, 조금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뭐 하나 안 주나 하고 좀 되게 바라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아, 안 그랬던 사람이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날수 있겠다. 어,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되는데 눈치를 보고 만약에 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 비위를 맞춰준다거나 어, 막 그러는 거지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자기, 어, 자기한테 어떤 콩꼬물 콩, 콩꼬물도 되게 큰거어 그렇게 해서이 사람도 나름 머리를 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쓰냐면 나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떨까 저게 어떨까 이런 거지 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준다라고 말은 안 했는데 혼자서 막 이것저것 보러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갑자기 생기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 음, 사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성을 다할 수 있겠어 <웃음> 막 이런거 저런거 보러 다니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게 뭐 그런거 있잖아요 열심히 살게 어, 그러면서 보러 다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 사람은 그래야 자기의 적성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어떡하면은, 어, 뭐, 뭔가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어, 좀, 좀견고한 거, 뭐 하나 차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 조금 짜증이 날것 같아. 왜냐면은, 로또에 당첨이 돼도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뭐, 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닌가? 어, 이거, 이거, 어느 거? 어, 그러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 그 뭐지, 뭐, 뭐 다른 그런 얘기들 할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더라도 이 사람 그거 안 들려. 어, 그거 하나도 안 들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여행 갈까? 뭐 이래도 안 들려. 자기야, 자기 여기 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어때? 어. 요거 하나 하면 얼마 벌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지는 게 아닌가? 일단은 좀 칙착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자기야 좀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 어, 세금 내고 뭐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또를 탔다는 거 알면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우리끼리만 몰래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기야 이것 좀 봐봐면 자꾸 여러분한테 들이댈 것 같다라는 거지. 자 그럼 재회일 거면 어떡하냐라고 한다면요. 은 응? 여기는 재회가 대뜸 될것 같아. 어 대뜸 될것 같아 진짜로 이이 <웃음> 이 사람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냥 올것 같아 아마 아 어, 저기 자기야 우리 옛날에 그옛정을 생각해봐 하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어, 실망하기도 실망하지만 좀 그럴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정을 어, 들먹, 예정을 들먹이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이거를 받아주기도, 뭐하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계속, 어, 전화해 가면서, 어, 야, 니가, 어, 쪼, 어, 뭐, 돈좀 생겼다고 사람 무시하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 외는물 건너가. 어, 여러분들은 복권 당첨되면은요, 그냥 짐싸 들고 멀리, 멀리 가서 사세요. 이 사람 연락 안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복권이 당첨된다 그러면요, 남자가 없어도, 만약에 남자가 뽑으신 분이면 여자가 없어도, 너, 어? 너무너무 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 굳이 제외할 필요 없어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들볶을 거야. 어, 그딴 것도 안 해주냐. 나 사, 어, 이 사람이요. 그, 뭘 사업 같은 걸 갖다가 뭐, 어, 대도 않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래.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손 벌리러 온다. 음,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어떡한다? 그치, 멀리 떠나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어떻게 여기서 여기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어, 여, 뭐, 부부였다가 헤어졌거나 동거였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현재 잘 지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잘 지내고 있는, 저기, 만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요, 일단은 큰 돈이 들어오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음, 뭐, 이거 해달라고 저러달라고 하고. 이 썸과 연애도, 어, 여러분들을 갖다 지키려고 막, 어, 왜 그러냐 면 여러분이 곧 돈이잖아. 어, 이 돈을 놓고서요, 지킬라고, 이 사람 맘 먹어. <웃음> 아, 선생님,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 뭐,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돈 앞에서는, 어,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야. 로또가 한두 푼이야? 인생 역전인데? 어, 자기도, 여러분들의 그, 저기, 막, 등에 올라 타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어요? 암튼, 음. 뭐, 그래도,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고 싶네요. 한다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 아,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1등이에요. 2등도 3등도 아니 1등 3등은 뭐볼 것도 없지 뭐그 사람은 당신에게 컵가수 어디 봅시다. 음. 썸이, 썸아, 썸이나 연애일 경우 너는 내 운명하고서 다가오는 거 아니야? <웃음> 우리는 우리는 어 우린 찐 찐인 것 같아 라고 할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음. 그리고 만약에 돈거나 부부일 경우에는요 허허 이게 뭐냐 이게 돈이 들어오면은 더 사랑이 쌓여 가 쌓여 가야 되는데 일본 카드도 그렇고 그래도 1번 카드가 2번 카드보단 난것 같아요. 어, 저기, 막 2번 카드도 그렇고, 이게 다툼이 일지? 음, 큰돈 앞에서는 사람이 그 이성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어디 봅시다. 썸이나 연애일 경우.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 어,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것 같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진짜 휘황찰랑한 미래, 뛸듯이 기뻐하는 거 맞아요. 어, 뛸듯이 기뻐하고, 너, 그,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로또에 맞았으면 없던 사랑도 생겨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자기, 어, 아, 우리 미래는 이럴 거고, 나는, 그니까, 나, 나 위주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어. 내가 로또에 맞았다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 여기는요 막 진짜 빨리 사람이 빨리 변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워워 워, 워를 할것 같아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할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가 어, 그래 자기야 어, 자기 생각해보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 그냥 여러분에 대한 해바라기 음, 해바다기라면서 자기 혼자 꿈에다가 색칠을 해 자기 혼자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 이 사람은요 꿈에다 색칠을 하겠다라는 거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죠 어, 상관이 없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참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 이게 왜 그럴까요 음. 이게 무슨 뜻이죠?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음둘중 하나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 음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너 너무 변했어. 옛날엔 아니랬는데. 어 그리고 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저 사람은 변했다. 옛날에는 아니랬는데 나 나한테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상해졌다. 뭐가뭐 뭐 갑자기 뭐 잠수를 탈 수도 있고. 어 되게 우울해요.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잖아. 연애한다고 해서 다 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어떤어 자기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야. 도, 도, 로또는 여러분이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미래를 갖다가 혼자서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워워워 워, 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그리는 그 꿈에 여러분들이 동조를 안 하고 계속 일단은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의 그 사랑에 있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어... 그냥, 너하고 내가 어떻게 알콩달콩 살까가 아니라, 자기, 자기의 꿈을 꾼다, 그래야 되나? 어, 너와 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꾼다라는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음, 어쩔 수 없어.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더라. <웃음> 주변에서 꼭 노또까지는 아니어도요, 큰 돈이 들어오면은, 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조금 변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물질에 눈이 멀거든. 그래서, 쌍방이 다 어쩌면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네가 그래도 나랑 인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좀 서로 변했다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해는 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싶어. 자 그러면 동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와 이, 여기 부부관계는 대면 대면해요. 음 돈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난것 같아. 음. 돈 달라, 아, 배우자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안 내주지 싶네? 음. 돈,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긴 그냥,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이거 갖다가, 꽁꽁 묶어놓고 자기는 어 그냥 일을 다니라 그러는 것 같아 일을 다녀 얼마를 벌들지 일을 다니고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잘 베푸는 거는 있어요. 잘 베푸는 거는 있지만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이 사람의 지나친 어떤 꿈, 요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막아내느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근데 솔직히요. 복권에 부부 관계에 있을 적에는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은 반반식이잖아요. 알고 있죠. 어, 여러분들은 <웃음> 동거는 상관없어. 어, 동거는 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부인 상태에서 로또가 맞으면 공동소유는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같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데 뭐 그냥 그 솔직히 돈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요. 쓰려고 들면 얼마 없어요. 승청망청 쓰다보면요. 몇년 안에 다시 도로묵되고그 사람이 그 쓰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돈을 갖다가 빼다가, 어, 엉뚱한 데서 쓰는, 엉뚱한 데다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경우 많다 남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로또에 맞으면 안되겠네 맞아요 엉뚱한 데다 갔다 갖다 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빼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속 우울해 우울한, 우울한 나라를 보내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부부는요 당첨됐단 말 말하지 말고, 저기, 어디 임대할 수 있는 상가를 갖다 사가지고, 달, <웃음> 그, 그러니까 저기, 뭐, 출근한다, 그러고서, 어,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그 임대료 받아가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만약에 남편 손에다 놓으면은요, 여기는요, 사기 맞고 뭐하고, 어 사기 맞아요. 어, 사기 맞고 뭐하고 막 이러다가 다 거덜날 수가 있어요. 나, 처음보다도 더안 좋은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로또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어, 그것만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배우자한테 돈 있다는 내색을 하면 안 돼. 동거도 마찬가지예요. 음왜 그러냐면 조금 팔랑기가 있고 조금만 부추켜 주면 그냥 어 돈이 그냥 물수지 나가고 여기는 어, 유흥오락에 조금 약하지 아니한가. 음 원래 이렇게 되었고 내가 음, 로또를 맞으면, 오히려 조금 더 사람이 알뜰살뜰 해주고, 나갔던 정신도 돌아와갖고, 잘 살려고 해야 되는데, 여긴 조금 안 그런 것 같아. 미안해요.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선생님 틀려요? 라고 한다면, 딴거 뽑아, 딴 거. 딴 거, 딴 거. 자, 제외일 경우, 제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그렇지. 음. 예, 제외일 경우에는요, 여러, 재외가 후딱될 확률이 높아. 왜 후딱되냐라고 하면은, 음, 이, 저기, 뭐 여러분이 여러분은 저는요 죽어도 죄는 안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같아 우리 좋았잖아 어떻게 했잖아 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 관계를 갖다가 깨놓고 이거는 그 사람이 깬것 같은데 음, 깨놓고서 여러분한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 라고 생각하고 한시도 나는 너를 잊을 적이 없어 하면서 여러분의 그 재산을 갖다가 엄청 탐낼 수도 있어요 어, 엄청 탐낼 행동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 안 그런 척 하는데 겉으로는 막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어, 안달이 나지 않겠는가. 이를 어떡하지? 얘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든 어, 수중에 넣어야 되잖아. 여러분을. 여러분을 수중에 넣기를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아웃시킬 것 같은데 음. 겉하고 속은 달라. 어, 겉하고 속은 다르다. 여기는 흠 <웃음> 이, 사, 저기 뭐야,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딱히 이렇다 저렇다 라는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얘가 좋아할까 내가 저렇게 하면 행동을 하면 좋아할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은 얘가 나를 좀 도와줄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눈치 엄청 본다 기여하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여덟 분을 얻는 사람이 그 로또에 당첨금을 갖다가 같이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이럴 어쩌면 좋아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음, 그래도 연애하고, 이, 저기, 뭐, 어떻게, 여기 사랑이 하나도 안 나오지? 돈이, 들어, 돈이 들어가니까? 음, 이게 사람의 본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기다리고, 내가 너를, 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랭크 모잖아. 음, 냉큼 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갖지 못해서 속에서는 아주 그냥 어 천불이 나 천불이. 음, 그렇다라는 거야 생각하고 자식도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수중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 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누구 눈치 보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로또가 됐다가 눈치 그음나 본다라는 거지. 암튼 그래. 음, 로또 되면은요. 됐단 말 하지 말고요. 어 그냥 그 수, 그 저기 막 소리도 노래방 가고 큰그 소리로 신나는 노래, 어, 신나는 노래 대박이야 대박이 꿈 그거 부르고서 그냥 혼자서 최악의 마무리를 해라왜 그러냐면은요, 아유 그냥 어, 나한테 뭐한 푼이라도 얻어가려고 오만 대서 다 온다 오만 대서. 음, 아튼 이번 이번 카드는 그래요. 예, <웃음> 선생님 로또 될 일도 없어요라고 한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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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겉과 속 썸일 경우에 어디 봅시다. 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썸하고 연애. 음. 와. 자. 왜와 라고 했냐면. 음, 난 조금, 이, 이 카드를 뽑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1번 카드도 그 2번 카드도 그렇고, 음. 뭐야 그러면은? 돈 앞에선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웃음> 나도 그럴까? 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진짜,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해, 뭐, 뭐, 어때? 좀 변해서 갑질 한번 해보지. 뭐, 인생 뭐 있어? <웃음> 자, 암튼. 내가 만일 로또에 당처에 그 사람이 겁가서 썸일 경우에는요, 아,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드디어 난 신, 신, 신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나 보다. 내이 저기, 뭐, 구질구질한, 어, 그 삶을, 삶에서, 이제 나는 진짜 굉장히 빛의 속도로, 어, 빛의 속도로, 어, 희망찬 내일을 뿜을 수 있겠다라는 거 연애도 마찬가지고. 음. 근데 여기서 연애는요, 결혼할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은 동거도 연애잖아 어떻게 보면 결혼 음, 동거 쪽에 가고 이건 그냥 여, 단순 연애를 말하는 거야. 음, 여기서는요 자기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조만간에 벗어나서 진짜 나는 어 일사천리로 잘될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여기도 이게 나왔네. 어 부푼 부푼 꿈이 생겨 갑자기 어 여러분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음 야. 운이 들어오니까, 음, 그러고요. 막 으, 여러분들한테 그러가다 자기야 이거 어때? 어, 자기야 이거 어때? 나 어울리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그런가 자기야 어디쯤 가자. 어디 가서 우리 맛있는 데 가서 밥 먹자. 그러고서 돈 내라고 그러지. 어, 돈 내. 어, 자기 돈 많잖아. 어, 자기가 평생에 못 먹어본 것들을 갖다가 다, 다, 다, 다. <목소리> 여러분한테 빼먹을 수 있어. <웃음> <웃음> 나 이거 뭐야? 나 이거 뭐지? <웃음> 지금 연애 중에 아이 그 그래, 아이 그냥 재미로 들어. 아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이 말고 여러분인 썸 썸이나 연인, 그러니까 연인이 돈이 들어왔다 생각해봐.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은 음, 사람이 어. 좀 맛있는 거그 저기 막 로또 맞았는데 저기 막 삼겹살 사줘봐 삐지지. 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꾸 돈 내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로또에 마, 맞아야 될까? 이런데? <웃음> 이게 로또에 맞아야 될까? 이 로또 맞아도 걱정이네. 응? 에이, 선생님 그러면 전 헤어질 거예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왜냐면 그렇게 나오는데 헤어지지 어. 내가 단순 연애라 그랬어 단순 연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어디 보아 보아요 여기는요 어. 이 사람이 굉장히 물질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어, 물질에 집착을 한다 어, 과거에는 집착할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갖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미래가 될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여러분들의 그 얼굴 표정 하나 하나에 어, 이 사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음, 뭐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 근데 여러분은 조금 그렇겠다. 왜 그러냐면은 어 저기 뭐 최고급 레스토랑 가고 스테이크 하나 밥한끼 먹었는데 한 200만 원 나오는, 2,300만 원 나오는 거야. 어 그러면 진짜 열받지. 음 자기 돈은 일분도 안 써. 그 사람이 받아서 맛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썼으면, 음, 자기도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받으려고만 들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으려고 드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는가. 음. 자, 뭐. 아,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애인하고 싸우면 안 돼. 음, 이거는 로또에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있는 거야, 가정하에. 음.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자기야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내가 자기한테 삼겹살을 사준다면 자기 기분 어떻게 써도 뭐 물어봐요. 당연히 섭섭하겠지. 근데 조금 심할 수 있어. 왜냐면 나중에는 그게 좀 질투가 생기기도 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다갖지만이 사람은 그 여러분들이 그 사주는 거 옷이나 뭐 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만대 다 끌고 다녀 이 사람이. 아무튼, 자, 그럼, 동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어떡하겠냐, 라는 거지. 동거나 부부일 경우에는요, 여러분한테 내쳐질까봐, 어, 내쳐질까봐, 어, 되게 불안하지 않겠나 싶어. 어, 겉으로는 별로 티를 안 내는데 여러분이 혹시 변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변해서 나를 내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럴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불안하다라는 거이 사람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불안해할 것 같아요. 특히 동거. 어, 결혼이야 뭐. 어, 결혼이야 뭐. 그렇지만 동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뭐, 친구들하고 놀러 나간다, 뭐, 어쩐다, 그래도 굉장히 불안해해요. 어, 돈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어느, 그래도, 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라는 거지. 뭘 어떻게 될지, 어떻게 돼. 여러분 한, 여러분이, 한테, 이제, 그, 넘사벽이라 그러나? 어, 이 돈의 위력이다, 라는 거 여러분한테 까불지를 못해. 음. 까불지를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알겠다 어, 혹시 이러다가 나 내쳐지는 거 아니야? 주변에 또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또 속삭 속삭 해갖고 내내 내 마누라 그내 동거녀겠지. 동거를 했으면 뭐예요? 저기만 그래도 결혼을 염두에 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착하다. 음, 착하다 노심초사하겠다라는 거지. 어쨌든 어, 진짜 동거나 배우자일 때는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 동거나 배우자일 경우에 이 사람이요, 어, 그래도 조금 좀 묵직한 면이 없지는 않아. 어, 조금 조금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 카드상 이 카드상 그렇게 뭐뭐이 사람의 결정 같은 거는 요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엄청 힘들어한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나가고 그러면은요 그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이사 람 이러다가 노이로제 걸리겠다. <웃음> 아무튼 음자 그리고 제외일 경우에는요 야 그렇. 기다렸던 재회가 어, 냉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야 여기는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겠어요. 어, 막왜 빨리 재회를 안 해주니까. 어, 아니 그리고 지돈도 아닌데 자기 돈처럼 막, 어, 자기가 막 설레발을 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갖지 않을 수 있지. 어, 근데 갖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 떠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이 사람이 자꾸 이게 내 돈이잖아. 내가 로또에 당첨됐지 지가 로또에 당첨됐나? 어디서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지 우리 이제 옛날처럼 즐겁게 살 우리 즐겁게 살수 있어 응.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을 수 없어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자꾸 해대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응. 그런 거 같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요두 번, 네가 사람을 두번 죽이는구나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이랬을 거야? 너올 생각도 없었잖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항했던그 마음들이 실망으로 고스란히 그 되돌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 돈을 지키겠다 이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아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지만 이 사람의 행동에 니네 마음에 내가 있냐 라는 거지 니네 마음에 내가 없고 오로지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든 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 돈을 갖다가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자기 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헤어졌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헤어지지 말걸. 그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대해 보고 저렇게 대해 보고 온갖 달콤한 말을 다 하는데 그 눈에 사랑이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한다라는 거죠. 아나 이거 노또를 맞는다면 가정 안 해도 너무 진심으로 리딩한다. 아 참.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되는 걸왜 이렇게 진심으로 하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는 것 같아요. 어, 추억,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나 남은 그런 것들을 다내 마음에 봉인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어, 미안해요. 너무 진심으로 했나? <웃음> 만약에 이 사람, 그 사람 성품, 성격하고 딱 맞아요라고 한다면은, 음, 또, 나또 여기서 또할 말이 없지. 아무튼, 음, 여기는, 동거하고 배우자일 때 어, 이 때가 그렇다. 이 사람이 제일 그렇다. 자기 잘릴까봐 안절부절 못해. 특히 동거. 음, 잘릴까봐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맨날 그러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네. 3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꺾가수자 썸일 경우에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 음자 이게 뭐지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썸이나 연애일 경우에는요 여러분하고 뭐 확실하게 뭐또한 약속이나 뭐 이런걸 받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음 근데 그게 잘안될수 있겠다. 아,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나도 없다가 그럴 수 있겠어요. 음 부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미 마음이 다돼서 이게 그 그냥 여기는요. 저 동거나 부부인 케이스는요. 그다 그렇게 뭐 정이 남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으니까 어 그냥 그 뭐지 힘들고 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서로 참고 사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참 공통점은 있다. <웃음> 왜요라고 하면 이 특히 재회인 경우에는 차1 번서부터 4 번까지 막 랭크 모지 못해서 다 안달이 나는 게안달 랭크 모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자, 썸인가 연애일 경우에는요, 여러분하고 어떠한, 어, 그, 뭐지? 와, 여기도 이게 나오네. 참. 그렇게 섞었는데? 와. 2, 3, 4, 이게 제일 처음으로 이게 나왔어요, 다. 음 계속 섞는데도. 뭐, 다, 다른 걸로 뽑아볼까? 응. 저기, 막, 그게, 이게 참 그렇다. 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됐다고 얘기한 건데 그 당첨 금액을 그 금액 때문에 갑자기 막 어, 어쩌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어요 어,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그, 그 저기 막옷 입는데도 순서가 있잖아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어야지 바지 위에다가 속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지 막 급하지. 어, 빨리 찜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다 보니까 이 빨리 찜을 안 해주니까 어 그러고 네 계획 속엔 내가 없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너 그럼 나랑 헤어질 생각이어서 괜히 응 어, 그런 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이 사람 삐져갖고 가요. 어, 연애하시는 분들 너무 진심으로 듣지 마.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 잘 나가지 뭐 음, 그래가 이 여기 연애는요 뭐 대단하고 뜨겁고 열렬한 연애는 아닌가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다는 말에 이게 약간 시기 질투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이 사람은. 가버려요 어, 가버리면서도 미련을 내려놓지도 못해 어쩌면 여러분들이 잡아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그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안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저기 막 여러분도 좀 고민은 하네 얘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하겠다 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너무 당, 당당... 일단은 이제 로또에 당첨됐잖아. 어깨 뽕 들어갔지. 어, 당당해요. 어, 당당하다? 당당하다라고 봐.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뭐좀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행동에 조금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썸이잖아 그리고 연애 여기서 연애는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이 아닐 경우에요 왜냐면 여기 동거하고 결혼이 동거하고 결혼이 있잖아 동거 정도 돼야지 결혼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뭐꼭 동거였다고 뭐 결혼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이 정도 꿈을 꿀수 있는 게 아닌가? 음, 특히 썸은 더 그렇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변하는게 아, 변해요 어 돈을 보니까 변해 사람이 그렇고 어, 괜히 자존심도 내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자존심도 내세우고 왜냐하면은 갑자기 어떤 견고한 사이를 갖다가 원하고, 어, 그러니까 썸이었다면 연애를 원하고 연애였다면 결혼을 원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당황스럽지. 나는 아직까지 뭐 결혼할 준비가 안돼 있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리 듣자마자 확 삐지는 거지. 음. 입대껏 그런 말도 없었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이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 감, 좀 그렇잖아요. 입대껏?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실망한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돈이 왼수다. 근데 그 왼수가 왜 이렇게 좋냐. 음, 그런 거지. 자, 동거, 동거 있을 때하고, 결혼이었을 적에 어, 지금 만약에 동거다 결혼이다 한다면요. 어느정도 권태기가 왔어. 권태기가 어, 오고 그러는데 어, 여기는 없던 정이 생기네. <웃음> 아니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소다버스시하고 그냥 밥 먹으면은 왔어? 그러고 야, 넌 사람이 들어오는데 좀 일어서서 맞지, 앉아서 맞냐? 뭐 이런 거지. 밥 먹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왔어. 한번 보고 왔어 그랬는데 그런 사이, 그렇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음, 저기 막 로또에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왔어 그러면 어, 어 자기 어뭐밥 먹어 밥 먹어 어 내가 내가 알아서 나 씻고 올게 뭐 이런 이런 갑자기 스윗하게 변해요. 음, 갑자기. 갑자기 스윗하게 변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집을 살면서도 동상이몽이었는데 었 여러분한테 스윗하게 변하지 않겠는가.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즐겁게 지내자. 어, 우리가 이제 돈도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우리가 좀 다정하게 지내자고 라 하는데 여러분이 싫은 것같은데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여러분, 좀 짜증나고,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나, 저기, 막, 사업 하나 하면 어때? 나 전부터 이게 하나 하고 싶었었는데? 라고 하는 거,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막,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어, 저기, 누가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된대. 우리도 그한번 해보면 안 될까? 어, 우리 비즈니스 하나 오픈할까? 막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로또가 딱 당첨이 됐다. 해서 당장 뭐를 갖다가 움직이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좀 두고 봐야지. 됐다고 갑자기 덜컹덜컹 그렇게 그게 또 액수도 작지도 않아. 왜 그러냐라면 쉽게 얻은 돈이기 때문에요. 뭐그그 그 예를 들어서 빈집닐을 갖고 오잖아요. 그, 그게 그 보통 때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엄두를 낼수 있잖아. 통이 쓸데없이 커져.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너무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음, 좀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어, 일단은 좀 천천히 릴렉스 하고, 어, 좀, 그니까 너무 서둘러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삐지는 거지. 어, 삐진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 없던 사랑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어, 사랑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 갑자기 어, 저기만 소닥 보듯이 하다가 갑자기 친절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워워워워 하니까 어, 저기막 삐져가지고 음. 삐져가지고 혼자 뭐방 안에 처박혀 있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어쨌든 뭐 로또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행복한 고민이잖아. 아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제외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철없는 행동 갖다가 그렇게 참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로또를 맞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상남자가 돼가지고 음, 확 들이닥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돈 때문이지, 뭐. 음, 이 사람이 좀 철딱선이 없이 일을 갖다가 벌려가지고요. <웃음> 어, 죄송합니다. 음, 철딱선이 없이 돈을 벌려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서야 내가, 어, 오아시스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너는 나의 오아시스. 어, 저기, 막, 태양 빛이 이글이그나 사막에서 너는 나의, 어, 저기, 막, 스위스에서, 알프스산에서 나오는, 어, 생수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요, 뭐 비유도 맞추는 게, 비유도 맞추는 게 아니고, 야, 좀, 좀 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돈좀좀 좀좀 주, 돈좀좀 주라. 막뭐 이런 식으로 좀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거 같고, 잠깐만, 차는 뭘로 사야 되지? 너, 나차 사줄 거지?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꽤 사귀었잖아.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받, 너 나랑 사귀면서 해준 게뭐 있냐라는 거지. 야 그리고 나 지금 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자. 왜 이렇게 더 뻔뻔하게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어,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어, 좀 생각이 없지 않았나? 어, 생각이 좀 없어요 생각도 없고 그러고 이그 그런 거야 일단은 정은 다 떨어졌으니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 정은 다 떨어졌으니까 헤어, 어, 헤어졌을 텐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 좀, 질투도 나고, 어, 질투도 나고, 여러분들이 잘된 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갖다, 휙, 휘저놓고 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 같아요. 확 휘저놓고 가 로또 당첨되면은요, 여기 똑같은 말안 해. 그냥, 소리, 소분 없이 동네를 뜨세요. 음, 동네를 떠가지고, 그냥, 여러분은, 음, 또, 또 당첨된 것처럼 말게야 한다. <웃음> 선생님 저 로또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상담는 사람처럼 나 너무 진심으로 리딩을 한다. 어 이거 슬렁슬렁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되나? 그냥 동네를 떠서 혼자 편안하게 사세요. 어돈 있는 거 티내지 말고. 그러면 나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돈 있는 거 티내지 말고. 어,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오면 은요 인연도 따라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재외는 하지 마. 돈 들어오면. <웃음> 이사람 아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눈치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당당해 여러분한테 해준 게뭐 있다고 음 그런 것 같아요 이 소리나 지르고 욕이나 했었고 그랬으면서 뭐 갑자기 들어와서 전남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남편 있잖아 <웃음> 이게 다른 사람인가? 암튼 어만약면 여기 지금 썸이 있나 연애인 사람도 있고 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재를 원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좀 다르다라고 봐요 자 썸이든, 연애든, 죄든, 음, 저기, 막, 돈이 이렇게, 어, 돈에 따라서 사람은 우왕장 따라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라는 거지. 어,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리딩. 어, 가상이었지만, 이, 만약에 죄를 딱, 어, 저기, 막, 헤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아, 딱그 인간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쵸?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의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